안녕하세요. 벨라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장장 6개월 동안 3가지 브랜드의 오페라색 내광성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. 오늘 그 결과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총 3가지 브랜드의 물감을 6개월 동안 테스트를 했어요. 첫 번째 물감은 국산 브랜드인 미젤로사의 브라이트 오페라색 테스트 해보았고요 두 번째는 윈즈앤뉴튼사의 오페라 로즈 그리고 세 번째는 콜베인사의 브라이트 로즈 색깔을 준비해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종이는 RC 356g 중목으로 준비를 해서 실험을 했고요 자, 실험을 시작한 날짜는 작년이죠? 2021년 10월 26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날짜를 써 두었고요 자, 저도 지금 <웃음> 6개월 내내 안 까봤는데요 먼저 각 물감의 가격과 그리고 적혀있는 내광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뜯어볼게요 자, 먼저 국산 브랜드인 미젤로사의 브라이트 오페라 색깔은 B등급입니다. ABCD에서 알파벳이 더 뒤로 갈수록 가격이 올라가거든요. 그런데 브라이트 오페라 색깔은 B등급이고요. 내광성은 별 5개 중에 2개입니다. 그다지 내광성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적혀 있고요. 가격은 4,700원입니다. 세 가지 물감 중에서 가장 저렴한 편이에요. 자 이제 정보를 제공해 드렸으니까 같이 뜯어 볼게요. 오! 차이가 확실히 있어요. 제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이런 오페라 색이 많이 빠지고 주황색 기운이 올라온 느낌이 확실히 들거든요. 오 진짜 신기하네. 저희 집이 햇볕이 굉장히 잘 드는 편인데, 베란다에. <웃음> 거기에 6개월 동안 놔뒀었거든요. 오 진짜 변색이 있네. 신기하네요. 나중에 더 줌해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다른 거 마저 다 뜯어보고요 자두 번째 윈저앤뉴튼의 오페라 로즈 색깔은 시리즈 2입니다 1 2 3 4 5해서 역시나 숫자가 커질수록 고가로 올라가는데요 오페라 로즈 색깔은 시리즈 2번이고요 가격은 14,700원입니다 아 그리고 윈저앤뉴튼은 최고 내강성은 짝대기 하나를 주고 있고 아주 높은 내강성은 짝대기 두 개를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 물감은 아예 그 표시가 없어요. 그래서 내강성은 좀 기대하지 말아라. <웃음> 이런 뜻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윈저앤 뉴튼의 오페라 로즈 색도 뜯어보겠습니다. 오, 미젤로 거보다는 확실히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. 나중에 더 줌해서 보여드릴게요. 잠시만요. 세 번째 우리 마저 뜯어봐요. 자, 이번에는 홀베인이죠? 홀베인은 일본 브랜드의 물감이고요. 자이 브라이트 로즈 색깔은 B 시리즈입니다. 자 그리고 가격은 6,100원입니다. 내광성은 이렇게 별 표시로 하고 있는데 내광성 역시 기대하지 말아라. 그래서 별 하나밖에 없더라고요. 우리가 만든 물감 중에서는 내광성이 좀 낮은 편이라고 다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자, 한번 뜯어볼게요. 오, 많이 날아갔네. 육안으로 확실히 보이네요. 아, 너무 재밌다. 아 육안으로 너무나 확실히 보여가지고 이 결과가 너무 흥미롭고 재밌는데요? 자, 이제 줌에서 보여드릴게요. 잘 봐보세요. 자, 먼저 미젤로사의 브라이트 오페라 색깔입니다. 왼쪽과 오른쪽이 저는 육안으로 확실히 보이거든요? 색감이 많이 변했다는 게? 주황색 기운이 많이 올라오고 오른쪽은 굉장히 선명하고 예뻐요. 사실 이세 가지 브랜드 중에서 딱 발색했을 때 그러니까 빛을 받지 않았을 때 색감은 제 개인적으로 가장 조금 형광 기운이 많이 돌고 예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6개월 동안 햇빛에 둔 결과 많이 날아갔습니다 어좀 아쉽네요 자그 다음에 어, 최초로 튜브 물감을 개발했고 화학자들이 만들었다는 정말 전통이 있는 윈저앤뉴튼 <웃음> 물감이죠 오페라로즈 색깔은 이세 가지 브랜드 중에서 가장 변화가 없었어요 자 가격을 볼게요 윈저앤뉴튼은 14,700원이에요 14ml에 그리고 홀베이는 6,100원입니다 그리고 미젤로는 5,000원이 안돼요 4,700원입니다 역시나 뭐다 미술재료는 가격값을 한다 <웃음> 배신하지 않는다 그 값어치를 확실히 보장을 해준다 라는 거를 오늘 또 알아갑니다 자그 다음에 제가 사실 홀베인 물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색감이 굉장히 예뻐서 좋아하는데 어, 조금 아쉬워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왜 아쉬운지 색감이 진짜 많이 날아갔어요 거의 다른 색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홀베인과 미젤로는 조금 많이 날아가서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. 자 이렇게 보시면 왜더 비싼지 확실히 그 이유가 나옵니다.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 나는 꽃그림 많이 그려서 또는 오페라 색을 정말 좋아해서 정말 많이 쓰고 싶은데 내광성이 걱정이 된다. 그런데 어떤 물감이 내광성이 좋은지 특히 오페라색에서 내광성이 어떤 게 제일 좋은지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이 영상으로 딱 정리가 됐죠 민저앤뉴튼의 오페라 로즈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브랜드들은 모두 다 돈을 주고 내돈내산한 브랜드이고요 정말 정직하게 10월 26일부터 6개월 동안 실험한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6개월 동안 제가 세가지 브랜드의 오페라색 내광성 테스트한 결과를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